예 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거, 이거 해에, 해 떠먹고 그, 해 밑에 깔린 거, 이게 천사채인데요. 내가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이거 요리를 좀해 먹으려고 어, 이게 열한 식초물에 좀한 30분 담궜어요 어, 또그 해에서 또 비린내가 좀 날지도 모르니까. 이게 키친타월. 내가 아, 이제 말을 제대로 해야지, 발음을 오늘 물기를 좀 이렇게 닦아줘야 돼. 마요네즈에 적당히. 이게요, 한정식한정식 가면 이렇게 묻혀서 나오더라고. 꼬소해요. 꼬소라니, 오돌오돌하니, 먹을만해요. 버리기 아까우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도 좋아요. 이 튀겨도 돼, 기름에다가. 물 딱, 아주 물기 딱 닦고 기름에다 튀겨도 먹을만해. 땅콩가루를 이게 좀 뿌려주고 잘 안나오냐 왜? 큰 대로 해야 되겠다 구멍을 칸 대로 나오고 있어? 나어 나오, 나오잖아 이게 땅콩이 기름져서 이렇게 뭉쳐 자 파슬리도 좀 이렇게 뿌려주고 이 천사채요 해에 해먹고 이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묻혀서 맥주 한주 괜찮아요 맥주 한주를 먹으면 괜찮아 고소하고 오드로드하고 맛있어 왜 이렇게 안 찍어져? 아, 그걸 찍는데 광고를 꽁꽁 찍요 힘들어가지고 그래. <웃음> 아 진짜. 네, 전사체를 이렇게 묻혀서 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